폴리태그 반지 리세팅 과정 보시죠. 손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반지입니다. 이쁘긴 한데 난집의 높이가 높고 반지의 숄더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마음에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난집 높이가 높은 이유는 측면의 포인트로 들어간 큐빅 때문입니다. 그 공간만 줄여도 밴드는 아주 낮아지면서 실용적인 반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의뢰자께서 주신 순수 금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밴드의 사이드 스톤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찌부시켰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일 원하셨던 부분이 반지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그 다음 밴드가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남발의 두께감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두껍게 해달라고 한 부분 측면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조감도 뷰에서 실제 제품의 느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반지 전체적인 비율이나 난집의 높이, 난발의 두께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물입니다 요즘은 반지 만들 때 주물이 가장 중요한 작업 아닐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주물이 깔끔하게 나오면 마감이 손쉽게 끝나지만 기포나 여러가지 흠결이 있으면 그만큼 세공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렌더링의 모습과 실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에서의 모습이 실물의 모습과 꽤 싱크가 맞는 느낌입니다. 손님께서 요청하셨던 남발의 두께, 난집의 높이, 밴드에 떨어진 부분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쪽에서 건품을 한번더 하여 제품은 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